자 3월 17일 3월 17일 아하. 3월 17일 오늘은 정전 아 많이 덥네 많이 더워요 오랜만에 기타는 튕깁니다 너무나도 오랜만에 오늘 꽃장섬은 정전입니다 많이 덥고 심심 하다 하야 맥주 한잔 마시고 땀 한번 닦아주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많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뭐 새삼스럽겠냐마는 이대에서 걱정 저대에서 걱정 걱정이 참 많아 그래서 선택한 곳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맙시다 조금 더 힘내고 조금 더 힘냅시다 그리하여맥주 한잔 먹고 걱정하지 말아요 라는 노래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모두 걱정은 그만 합시다 또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하고 믿고 대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 멀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사랑했노라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요 다수로 훌훌 털어 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없이 꿈을 꾸었단 말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없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기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 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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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와... <웃음> 땀이 엄청나네, 엄청나네... 하나 치고... 음. 놀아볼까? 그냥... 김현식의 골목길... 여기는 바닷길이네. Sheep, Pada, Poaching, Pada, Poaching, Pada, Pada, Pada, Pada, p a d 살미란 <웃음> 시련과 같은 말이야, 그렇지? h e l l 자 이번 노래는. 노라조의 형. <웃음> 삶이란 시련과 같은 말이야. 고개를 뜨고 어깨 펴차샤 형도 그랬단다. 죽고 싶었지만 견뎌. 오니 괜찮더라 맘껏 울어라 어지러 버텨라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테니 바람이 널 흔들고 소나기 널 적셔도 살아야 갚지 않겠니 더 울어라 젊은 인생 아쳐도 괜찮아 넘어지면 어때 살다보며 보면, 살아가다보며 보면 웃고 떠들며 이 날은 넌 추억할 테니 세상이 혼자라 느낄 대치그 마음 형도 다알 아자샤 사람을 믿었고 사람을 잃어버린 자 어찌 너뿐이랴 막껏 울어라 어찌로 버텨라 내일은 내일의 해가 뛸 테니 아, 젊은 인생아 저도 괜찮아 넘어지면 어때 살다보면살아가다보면 웃고 떠들며 이 날은 넌 추억할테니 사이넌 뒤통수 쳐도 소주 한잔에 다시 털어버려 부딪히고 실컷 게지면서 살면 그게 인생다야 넌 멋진 놈이야 실미란 시련과 같은 말이야 고개를 들고 어깨 펴차 영도 그랬단다 죽고 싶었지만 견뎌 보니 괜찮더라 울어라, 억지로 버텨라,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테니 바람이 널 흔들고 소나기 널 적셔도 살아야 값지 않겠니. 더 울어라 젊은 인생 아쳐도 괜찮아 넘어지면 안돼 살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웃고 떠들며 이 날을 넌 추억할 테니. 세상에 혼자라 느낄테치 그 마음 형도 다알아자샤 사람을 믿었고 사람을 잃어버린 자 어찌 너뿐이랴 울어라, 어찌로 버텨라,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테니. 더 울어라, 젊은 인생아 저도 괜찮아, 넘어지면 어때? 살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웃고 떠들면 이 날은 넌 추워할 테니 세상이 널 뒤통수 쳐도 소주 한 잔에 다시 터 부딪히고 실컷 깨지면서 살면 그게 인생 다야넌 멋진 놈이야